주영이 아. <웃음> 유튜브에 이제 나올 수도 있어 안녕하세요 반짝 찍을 거야 오우, 그냥 네. 그냥 탈 the 네. 같은데 s 영이그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 아 아. o the h o u 아 e 그래? i <웃음> 그싸 오신 거야? 네. 어? 나와요. 나오게 해주 해주면 되지? <웃음>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 코로나 때문에 많은 파크들이 막혀 있어서 청라 파크로 피난을 왔습니다. 여기는 그래도 좀 멀리 떨어져 있고 폐쇄 안된 곳이라서 네, 종서랑 <웃음> 지윤이랑 또 건우김 건우김 건우김 씨잘 우긴다 그래서 건우김 씨 그리고 주영이랑 이렇게 스쿠터 타러 왔는데 여기 또 마침 물도 이제 수도가에서 물도 나오고 조명도 켜주고 해서 어 조금 밤에 라이딩 약간 하는 거 촬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가려고 해요. 제가 MGP mgp 스쿠터를 계속 갖고 다니는데 네, 건우 타보라고 한번 줬거든요 그래서 건우 타는 거 라이딩 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에 꺼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가 좀 밝습니다 제일 끝에 네, 이렇게 던져야 돼요 넘어질 것 같으면 던져야 되고 어, 건우한테 이 mgp 익스트림 버전을 어, 한번 타보라고 줬어요 아까 낮에 잠깐 타긴 했는데 한번 타는 모습을 볼게요. 오. 오. 이 어? 어떻게 하냐 나 모르는데. 오. 건우가 되게 잘 된다 그랬어. 건우한테 물어봐야지. MGP 타 보니까 어때? 되게 가볍고 반응성이 좋아요. 어. 부담스러워요, 얼굴. <웃음> 얼굴이 부담스럽다고? <웃음> 님도 똑같아요. <웃음> 부드럽고 되게 파크 타기 되게 좋을 것 같아 플랫이나. 어. 파크나 플랫 타기 좋을 네. 것 같다고. 스트리트도 타기에는 좋, 좋긴 한데. 그지? 조금 네. 강성이 좀. 네. 네. 오, 잘해. 플랫은. 전우가 확실히 잘타오 힘내 저기 파주 친구들도 되게 잘 타는데 파주 친구들은 촬영 가기가 힘드네 신형 뭐야? 쓰레 있어 아 잡트릭 개극형 하잡 <웃음> 잡트릭. <웃음> 잡트릭 잡트릭? <웃음> 어려운데 그래도? 보울 쪽에도 이렇게 조명이 있는데 어, 여기는 좀 어두워요 가에는 근데 저쪽은 상당히 밝고 큰 보울은 여기는 그래도 뭐 탈만은 한것 같은데 약간 역광이라 눈이 부실지도 모르겠네 인디. 아... 할줄안지 <웃음> 주영이 쓰리는 잘 하는데, 오. 오. 저기서 다시. 오. 오. 오. 사기차인 이거? 어? 사기차인데요 사기차야? <웃음> 네. 어 건우가 라인 다 타더니 사기차래 이게 <웃음> 스쿠터가 가벼워서 좋긴 좋아 그지네 무거운 거보다훨 낫지 뭐 컨트롤하기가 아씨! 아, 아아 오 겹다고? 덥대요 아, 아, 시원하잖아 아까보다 저 이거 같아 어? 몸부 땀이 나오왜 땀나? 종현아? 바람 불고 시원한데? 이게 떠서... 원래 좀 이상해요 아니, 아니야 아니 종현이가 망토를 걸치고 있어서 그래 <웃음> 그지? <그치>? 야 <웃음> 이거 벗으면 <웃음> 어차피 벗은 건데 이거 벗으면 <웃음> 어? 아, 아, 어? 왜 좀... 땀나냐? 지금 바람 불어서 시원한데? 뒤에만 그지? 어차피 뒤에만 뜨겁더라 영웅이. h 리케인탑 c 영웅이 오늘 안, 안 탔나? 영웅이 e Hurricane. Hurricane. h u r r i c a n 어어 <웃음> 어, 까비 <웃음> 어 a 라 i 라 h b 아까워, 아까워. <웃음> 아 b a l a 오! 오! 깔끔 깔끔 우와. 오! 깔끔하게 됐다 그지? 네 어. 이거? <웃음> 이수빈? 전전 <웃음> <우전. 우전? 웃음> 오! 오! 트리플 어, 빨로빨로 오, 잘하냐? <웃음> 힘차게 펌핑. 그래. 오. 오. 오 될것 같다. 될것 같다. 아 됐어, 됐어. 오 성공, 성공, 우와. 성공. 되는데. 그렇지. 아. 아. 당겨. 어젯 밤에 수도꼭 말했는데. 아! 나답가 없는. 아이고, 뭐야? 그렇지. 아! 왜 내려? 왜 내려. <웃음> 주영아 스쿠터를 더 들어. 펌핑하면서 붕 뜨면서 들어. 그렇지. 아 그럼 아이, 아왜 내려? 아 <웃음> 그렇지. 잘 또. 어. 오, 과의 어, 잘했어 잘했어 오늘 청라에서 재밌게 잘 놀았네 집에 가야지 이제 레고 레고 레고 레고 오. 오.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청라 브이로그 여기까지 <웃음>